우리 단독님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희 집에 보시다시피 수납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수납장을 하나를 구매를 했었는데 정면을딱 하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좀쌩뚱맞아 보이기도 하고 쓸증도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문에 담아 드려 볼게요 일단은 물건을 다 빼볼게요 제가. 자 이제 다 이렇게 비워봤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그냥 살짝 놔도 이게 큰 효과를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때까지 다될 때까지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세로로 이렇게 놨을 때는 이런 모서리에 저희가 이제 활용도로 이렇게 꽂아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빼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아래쪽으로 이제 꽉꽉 채워주어 봤고요. 위에는 불을 쏴준 조명을 하나 이렇게 툭 던져 놔봤어요. 이제 식물과 사진들로 밋밋한 부분을 꽉꽉 한번 채워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제가 요 뜨개질을 한 건데요 툭 하나 내려놔 줄게요 그런 다음에 식물들을 하나씩 올려 보기로 할게요 우 의자에는 어 제가 예쁜 모형을 하나 놓아볼까 합니다 이게 또 모서리에 약간 이런게 있어서 그냥 놔두면 약간 좀 다칠 우려성이 있어서 이런 데도 화분을 하나 이렇게 또 걸어줄게요 아까 어, 그 부분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기가 조금 아까운한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모서리에 놓고 어, 작은 화분을 또 놓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자리를 어느정도 다 메꿔봤는데요 막상 이렇게 놓고나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뻐요 너무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긴공간에긴 나무를 하나 놓아볼까 합니다 어느정도 빈 공간이 많이 메꿔졌나요 여러분? 어, 이런 일부러 비워둔 공간은 왜 비워놓았냐면 은 급하게 지저분한 상품이 갑자기 나왔을 경우에 안으로 쏙 집어넣으려고 여분을 좀 남겨놨습니다 세워져 있던 수납장을 불편만 놨는데도 이렇게 여러가지를 놓을 수가 있고 기분도 너무 좋아졌고요 여기저기에 어, 화초들이 굴러다니는 거를 이렇게 또 장식을 해 놓으니까 너무 예쁘고요 어, 이런 것도 보이지 않던 상품이 위로 이렇게 나와지니까 훨씬 보기 좋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조명으로 하나를 툭 던져주니 또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